목소리도 예쁘시네요 가끔 찐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? 내 찐목소리가 나오는구나 난 사실 내 찐목소리가 뭔지 모르겠어 아 나.. 나내 찐목소리 알것 같아 아내 찐목소리는 약간 그.. 섹시하고 그.. 멋있거든요? 목을 긁으면서 내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제 섹시하고 멋있는 목소리입니다 제 찐목소리 뭐였지? 감사합니다 <웃음> 아 감사합니다 아 개꿀 아가지 맹수 목소리 <웃음>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귀여운 목소리와 예쁜 목소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당신은 사귈게입니다 멋있는 목소리야 예쁜 목소리겠지 건방지구나